SSS 닮음이 있고요 그거는 변변변이어서 세 변의 길이비가 모두 같을 때 닮음이 되고 그 다음에 SAS 음, 각 하나의 크기는 같고 나머지 두 변의 길이비가 각각 같다 그리고 세 번째는 AA 닮음 각두 개가 같을 때 이런 닮음 조건이 있는데요 음, 이 닮음 조건을 기본으로 해서 직각 삼각형의 닮음을 알수 있어요 직각삼각형의 닮음은요, 닮음 조건 세 가지가 있어요. 일단 첫 번째는 음, 가장 작은 삼각형과 가장 큰삼각형을비율는데요이 둘과 얘와 얘의 관계예요. 그러니까 그 파란색 그 변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곱점 곱한 값인데요. 이게 왜냐하면은 삼각형이 직각삼각형이 한 각이 지금 두각이 같잖아요 하나는 직각이고 하나는 어떤 예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삼각형은 지금 삼각형 예와 삼각형 얘는 닮음이에요 ab 나누기 변 bd는 변 bc 나누기 변 ab와 같잖아요 이거 양쪽에다가 각각 곱해주면 변 ab의 제곱은 변 bc 곱하기 변 bd가 돼요 변 ad 대변 cd니까 이거 양쪽에 각각 곱해주면 변 a d 의 제곱은 변 cd 곱하기 변 bd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위에서 그때 위에서는 음 얘와 요 둘을 비교했다면 여기서는 얘와 요 둘을 비교한 거예요 네,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있어요 얘는 그냥 옆에다 그릴게요 그러면 한번더 abd 이렇게 a D C가 닮은 비를 해요. 그러니까 변 A, D 대변 A, D는 변 A, D 대변 C D잖아요. 이렇게 두형이두두 명이 두형이 닮은 이라고 하면 여기서의 닮은 비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가 4고 여기가 2면 이 삼각, 이 사각형의 닮음 비는 4대2여서 2대1이란 말이에요. 그러면 이변대, 이변도 2대1일 거고, 요변대, 요변도 2대1일 거고, 요변대, 요변도 2대1일 거란 뜻이에요. 근데 입지도형에서는 다른 게 하나는 이렇게 생겼다고 합시다. 그러면 여기서의 닮음 비는 모사리의 비와 같 말이에요.